맞아서 선물을 드리려고. 어? 선물? 근데 그냥 드릴 수는 없고, 얘랑 이렇게 유슬 던져가지고.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? 어머 귀여워 이거 그거 같아요 빵. 그 빵집 가면 왜 치즈 섞인 그 스틱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. 모든 걸 먹는 걸로. <웃음> 배고파요. <웃음> 자, 끊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<웃음> 저 이런 거 치고 태어나서 뭐 대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. <웃음> 오, 이거 뭐라고 떨려? 복주머니다! 꽝이야? <웃음> 이래도 꽝이면 인정하고 갈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일단 빨간색이 하나 나왔어, 빨간색. 오, 빨간색이야? 웃지 마세요. 심각해요. 또 빵이라고 요저 집에 가세요. 열어봐도 되나요? 그렇구나. 네. 럴거같오랜에 호두시고 <웃음> 건강하시라고 나코안 좋아. <웃음> 나 콩밥도 안 먹는데. <웃음> 아싸 와, 너무 좋아 와. 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화가 배화백입니다 애정을 듬뿍 담은 행운의 크레용으로 2020 신, 신, 신축년을 예쁘게 칠해가요 당신의 반짝인 1년을 응원하며 사랑을 담아 칠수어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제가 사실... 어 여기 이거 스티커도 다 붙였네? 아, 감동이다.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예쁘게 그림 그려서 인증샷 올게줘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2020년이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지나간 느낌도 있긴 하지만 어, 2021년이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21년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움츠러 음, 계시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1년 열심히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